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 GSD에 있는 필렛 기능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어, 필렛은 상당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이프 필렛도 있고 엣지 필렛 그리고 어, 스타일드 필렛 있죠 그리고 페이스 투 페이스 필렛 뭐, 세 개의 면을 이용하는 트리 젠트 필렛도 있습니다 근데 필렛 종류가 많은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이프 필렛이냐 아니냐 그렇죠? 여기를 구분해서 세이프 필렛과 나머지 필렛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차이점은 그런 겁니다. 이 세이프 필렛 같은 경우에는 면들이 서로 조인이 안 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서피스들이 서로 조인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 두 개의 면 또는 세 개의 면 사이에 필렛 처리할 때 쓰시면 되고,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이제 조인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 필렛 처리를 하고자 할때 쓰시면 됩니다. 어 당연히 이 세이프 필렛을 이용해서 맞죠? 그렇죠? 어, 조인이 안 되어 있는 두 개의 면 또는 세 개의 면 사이에 세이프 필렛을 이용해서 필렛 처리해버리면 당연히 또 조인이 됩니다. 단일 면으로 이렇게 하나의 면으로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필렛 타입이 크게,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세이프 필렛을 배우셔야 되는 거고요 자, 필렛 타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바이 탄젠트 필렛은 두 개의 서피스 사이에 필렛 처리하고자 할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조인이 안 됐기 때문에 반드시 화살표 방향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화살표 방향에 필렛이 처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트리탄젠트 필렛은 3개의 서피스를 이용해서 필렛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개의 서피스에 서로 접하는 호은 어차피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트리탄젠트 필렛을 처리하게 되고요. 뭐 트림 할지 말지 그리고 뭐 레이디어스 반지름으로 필렛 처리 하실 수도 있고 뭐 코달 다시 말하면 현의 길이로 해서 필렛 처리 하실 수도 있습니다 로 기능 쓰실 수있고요 코닉 파라미터 있죠 코닉 원추곡선이죠 앞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코닉 파라미터 값이 0.5면 보물선 파라블라구요 0과 0.5 사이면 엘립스 타원입니다 그리고 0.5하고 1 사이면 하이퍼블라 쌍곡선 형태로 해서 여러분이 뭐 필렛 그 단면 타입을 여러분이 정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익스트리미트라는 것은 뭐냐면 이 결국 면과 면 사이에 필렛 처리할 때 면의 경계선 있죠. 모서리와 모서리들이 서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연결될 것인가를 지정하는 겁니다. 소무스 타입이 있고 스트레이트, 그러니까 직선 타입입니다. 맥시은긴 변에 맞춰서, 미니멈 짧은 변에 맞춰서 필렛 처리가 되는 겁니다. 어그 외에 이제 뭐 롤을 기능을 쓰시다보면 그리고 스파이란지 홀드 커브그 다음에 롤 리미트 페이스 투킵 같은 여러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자 이런것들은 이제 제가 설명을 해 나오면서 하나씩 하나씩 어,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세이프 필렛 1번 예제를 한번 열어보시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열릴 겁니다 지금 몇 개의 면이 있냐면 두 개의 면이 있는 겁니다 첫번째면 두번째면 자 여기 보시면 필렛, 오퍼레이션을 보시면 여기 세이프필렛꾹 누르면 밑에 필렛 서브툴바가 생길겁니다 자 첫번째 세이프필렛을 배우시는 거예요자 눌러 보겠습니다 타입이 크게 두가지가 있는 겁니다 바이 탄젠트가 있고 트리 탄젠트가 있습니다 바이랑 것은 두개죠 둘둘 사이에 자 서포트 1을 잡겠습니다 어느 쪽을 먼저 잡던 건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파란 면을 잡고요 그 다음에 서포트 2 분홍색 면을 잡겠습니다 자, 면의 방향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화살표의 방향이요 자 요렇게 잡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부분에 필러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일단 한 넉넉하게 30정도 주고요 프리뷰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처리되는거죠 화살 방향 아래로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프리뷰해 보면 이쪽에 생성이 되는 겁니다 아래쪽 이쪽은 이쪽 이 면은 아래쪽,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얘는, 어, 분홍색 면은 이쪽, 파란 면은 윗면이니까 이쪽, 그렇죠? 1, 4분 면에 처리되겠죠? 요런식 처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업을 하실 때 화살표 방향 꼭 조심을 하셔가지고 필레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엉뚱한 위치에 필레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레이디어스, 반지름으로 필레 처리 되는 거 있는 거죠? 트림 트림이 체크되어 있으면 밑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이렇게 잘려 나갑니다. 만약에 나중이라도 어? 나 이쪽에 다시 필레 처리 해야겠다. 그러면 체크 해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공면 그대로 남아 있겠죠? 그럼 필레 처리 한번 더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면 잡고요. 아래쪽 이면 당연히 이쪽이요. 오른쪽을 향한 다음에 10 이렇게 하면 또 이쪽으로 도 필레 처리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 여러분이 여러 번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트림하면 이공면이 사라지느냐? 근데 이 그거는 여러분이 그 파트바디하고 GSD를 서로 구분할 수 있, 을수 있다고 그러면 그게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공면들 어디 들어있냐면 GS 안에 들어있습니다. 익스트루드, 익스트루드.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이용해서요. 찍고 찍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30 정도 쳤어요. 그 다음 트림 트림 체크했습니다. 오케이 누르면 어? 공면이 없어졌어요. 다시 이쪽에 하고 싶은데 없어진 게 아니라 하이드 된 겁니다. 숨겨진 거예요. 다시 보이게 하면 돼요. 이렇게 보이게 한 다음에 다시 필레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필레 처리하시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 번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하이드된 것 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명령어들이 바디 안에 들어있으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그걸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gsd를 사용하는 의미가 있겠죠. 자, 여기다 대고요. 제가 라인을, 음, 하나, 이렇게 그려볼까요? 두개 그렸습니다. 각각 돌출해보죠. 에라나죠. 당연히. 그래서, 이 평면 찍는다고 그래서 에라 해결되었냐? 그렇지 않단 얘기죠. 일부분만 써야 되니까. 자, 다시요. 마우스 오른쪽, 익스트랙트 하겠습니다. 복주면 열어볼까요? 각각 찍으면 각각 나오겠죠. 이렇게. 자, 클로즈, 오케이 OK 한 다음에 다시 평면, 음, 이면을 찍겠습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얘는 한 번에 한 개씩만 나오는 거죠. 그렇죠 혹시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교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자, 한 번에 한 개씩 하겠습니다. 익스트랙트. 이 평면에 대해서요. 아, 오케이 누르고, 이 평면 찍어주면 되겠죠? 자, 밀어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죠? 다시 한번 익스트루드. 마우스 로른 e 익스트랙트. 오케이. 이 평면을 찍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두 개의 면이 생긴 겁니다. 지금 면이 지금 어디에 들어있죠? 바디 안에 들어있죠? 자 이런 경우 세이프필레 처리 다 됩니다 사실은 안될거 없어요 화살 방향 조심하시고요 위로 위로 30 이렇게 주겠습니다 프리뷰 아 화살 방향이 위로 가겠죠 프리뷰 오케이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그럼 얘를 재활용 할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왜냐 이 b 비 e 벌 스페이스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남아 있나요? 안 남아 있습니다. 얘는 이미 파트 바디에 있는 것들은 이미 아래 명령에서 이미 소모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 대고 얘를 찍어보죠 찍히나요? 안 찍힙니다. 안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트 바디에 있는 것들은 작업 순서를 가집니다. 히스토리 구조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마음대로 이렇게 옮길 수 있나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 자식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와이어적인 그리고 서피스 작업을 할 때는 gsd 를 활용하게 됩니다 insert gsd 맞죠 그렇죠? gs geometrical set 그러니까 바디하고 gs의 부분점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파트 디자인에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지우 다시 고요 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이 탄젠스라는 것두 개를 이용하는 겁니다. 두 개의 면을 이용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첫 번째면 두 번째 그래서 한20 정도로 프리뷰 하면 되는 겁니다. 자 트림 드림, 트림이 의미 아시겠죠? 코다는 뭐라고요? 이 현의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서리하고 이 모서리 사이의 직선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걸 이용하셔 가지고 여러분이 필레셔를 하는 거고요. 자 레이디어스로 하겠습니다. 어, 코닉 파라미터라는 건 뭐죠? 이겁니다. 여기 20이랑 선 뭐냐면 요 경계를 잡아줘요. 여기였을 때 여기 이 경계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0.5랑 선 생성되는 단면 있죠. 단면이 무슨 모양이라는 얘기죠? 파라볼라 포물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0에 가까울수록 공면에 달라붙어 아, 저, 저, 직선 형상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타원 형상이 되는 거고요. 1에 가까울수록 이 공면에 달라붙으면서 쌍곡선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의 어떤 필러 처리를 하고자 할때 여러분이 이 코닉 파라미터 값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그, 이런 거 있죠. 일반적인 기계 설계에서는 뭐 코닉 파라미터를 크게 쓸 일이 없을, 것, 없습니다만, 이렇게, 그 조명 설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자, 아니면 곡선에 따라서, 곡면에 따라서 빛의 반사율이 달라지는, 이런, 어, 그런 분야에서의 설계 같은 경우에는 이 코닉 파라미터 의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물론, 뭐, 일반적인 길게 설계에서도 여러분이 코닝 파라미터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자, 요 차이점 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요 레이디어스랑 선 뭐라고요? 요 모서리 있죠. 음, 그렇죠. 결국은 이 경, 서로 교점에서부터 두 개의 면이 만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교선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교선에서부터 20. 이 교선에서부터 이쪽 방향은 20. 그걸 경계로 해서 이렇게 필렛 따는 건데, 이 생성되는 단면을 원추곡선으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20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무스라는 건 뭘까요? 이렇게 생성된 곡면이 이 모서리에서 이 모서리로 들어가는 방식이 어떻게 되나? 스무스하게 나와서 스무스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전개를 시켜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그, 디벨롭프 툴바라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아이콘이 곡면을 전개시킬 때 쓰는 겁니다. 탐검하시는 분들도 가끔 GS에서 전개시켜 쓰시죠. 자, Unfold, 전개하겠다. 아니겠는데. Unfold 할 s u r f a c e 를 잡아주는 거고요. 저는 그냥 여기 쓰겠습니다. d e f a 옵션으로 정죠 OK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전개가 된 겁니다. 얘를 하이드 해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선이 이렇게 부드럽게 나와서 부드럽게 들어가죠. 그렇죠? 근데 만약 필렛에서 제가 이거를 스무스로 하지 않고 스 t 레이트를 했습니다. 직선을 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직선의 영상입니다. 직선이에 직선.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필렛에서요. 맥시멈을 해보겠습니다. 긴 변에 맞춰서 처리되는 거죠. 이긴 변에 맞춰서 그렇죠? 미니멈은 뭘까요? 당연히 짧은 변에 맞춰서 그렇죠? 짧은 변에 맞춰서. 전기를 꺼버릴까요? 지워버리고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다. 긴 변에 맞춰서 처리되고 싶으면 맥시멈. 짧은 변은 미니멈. 이렇게 잡으시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예제를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이제 한번 보자 어, 지금 은 이제 두 개의 면이 있습니다. 두 개의 어떤 공면이 있는 겁니다. 하나, 두 개, 있어요. 자, 빌려 처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면 찍고요. 아래쪽으로 향하겠습니다. 두 번째 면 찍고, 아래쪽으로. 어, 레이더스 값 4로 한번 줘보죠. 그 다음 프리뷰해 보겠습니다. 어, 에러 나가고 있어요. 맞죠? 왜 에러 날까요? 뭔가, 프로세스가 지금 정상적으로 처리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프로세스안 되고, 할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처리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자, 에러나 부분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카티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레이저 4? 그래, 좋다. 4를 가지고 내 처리하고 싶은데, 그러면, 요, 지금 두 개의 면 사이에, 지금 요렇게도 4로 처리할 수 있고, 요렇게도 4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우의 수가 몇개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한 개만 있으면 딱내 거기다 처리해 주겠는데, 경우의 수가 지금 두개 또는 세개 생길 수 있잖아요. 경우의 수가 여러 개 생긴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카트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디에다가 필렛 처리하라니 그냥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자 자, 그런 경우에는 모은누르셔 뭐 가지고 여러분 여기 베이스 투키 있죠? 여기다 잡아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쪽 필렛을 남기고 싶어요. 이쪽 필렛. 작은 필렛 있죠? 이 필렛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럼 이 필렛과 관련된 뭔가를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면은 잡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이 면은 이 필렛에서 어, 어, 어, 저, 저, 관여하고 있지만, 여기도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면은 어떻을까요? 이면 같은 경우에는, 이 필렛에서는 지금 관여를 하고 있지만, 여기는 어떻습니까? 관여를 안 하고 있죠. 왜? 지금 이 면하고, 지금 이 면하고, 그렇죠? 두면 사이에 필렛 처리된 거지, 이 면은 관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찍어주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남겠죠. 프리비하면 요런식이 찍는 겁니다. 알죠? 만약에 자 이면 찍고요. 아래쪽으로 이면 찍고요. 아래쪽으로 자4 똑같이 프리뷰하겠습니다. 예를 나죠 아, 이쪽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면을 찍으면 안되죠? 이면은 여기도 관여를 하고 있고 여기도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서는 이면을 찍으면 되겠죠. 이놈은 요필렛에만 지금 요 필렛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면이죠 이 필렛에서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관여하지 않으니까 감상을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요 부분만 필렛 처리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아시죠 자 그게 바로 페이스 e 키 p 의미입니다 경우의 수가 여러 개 생길 때 음. 솔리드웍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저저 면필렛 하시다 보면 뭐 있습니까 이거 도움점이라고 보면 이상한 게 하나 있잖아요 도움점 옵션 그거 비슷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어, 그리고요. 이렇게 된 거는 하나의 단일면이 된 겁니다. 미리 뭐또 조인이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다는얘기예요알죠 여기에 대해서 두께를 줘버리면, 1t, 이렇게 주면 한번이다필렛 처리, 두께 처리된다는 얘기는 이게 하나의 단일면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요게 아, 조금 설명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것도 이제 두 개의 면이 있는 겁니다. 파란 면, 녹색 면, 두 개의 면이 있는 거예요. 자, 세이프 필렛 하겠습니다. 아, 자, 세이프 필렛. 첫 번째, 녹색 면 찍고요. 화살표. 음, 예, 좋습니다. 이쪽으로 향하게끔. 파란 면 찍고요. 위를 향하게끔 하겠습니다. 이건 좀 닫아볼까요? 예. 자. 어, 농도 찾고 한30 정도 쳐보죠. 프리뷰. 잘 되고 있습니다. 뭐,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되고 있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필렛 처리하는 거에 뭐 문제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은 밑에 옵션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자 일단 홀딩 커브하고 스파인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먼저 홀딩 홀딩 커브라는 것은 뭐냐면 자이세프 필렛을 줘보면 어떻습니까 30 줘보면 프리뷰 해보자 좀 밋밋하잖아요 다 30이니까 그러니까 필렛 처리도 어떻게 보면 제품의 어떤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죠 음, 좀더 이제 애프장한 필렛 좀더미려한 음, 필렛을 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좀더 고급적인 필렛은 이 스타일링 필렛을 주게 되는 거고요 좀더 배우겠습니다만 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어, 그러면 필렛을 제어하는 뭔가 선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물론 뭐이 면에 스케치하고 들어가셔야 그리셔도 되지만 저는 음, 페리얼 커브 배웠으니까요 요거 배워보겠습니다 요걸 하죠 커브 찍고요이곡면 따라서 요렇게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하죠 어, 선이 조금 짧아요 너무 뭐, 많이 많이 갔나요 예, 조금만 빼죠 자 그런 다음에 요거를 좀 연장을 해 보겠습니다 익스트라폴레이트 하시고 바운더리는 요 포인트 커브 자동 잡히죠 이커브의이 점에서 연장하겠다 어트 커브를 음쭉 연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쭉 연장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 거죠? 음. 탄젠시하게 연장할 거냐? 커브 차기 연장할 거냐? 음 저는 커브 차기 해보겠습니다. 업드 엘리먼트에서 요 모서리까지 뭐 연장을 해보죠. 오케이. 자 좋습니다. 음. 요거를 경계로 해서 저는 필렛 처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녹색면 찍고요. 파란면 찍고 위로. 얘는 앞쪽 맞죠? 자 그럴 때 여기 홀딩 커브 잡아주는 겁니다. 스파인 잡아줄거야 검은 선, 프리뷰해 보시죠. 요렇게 처리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역할을 한다니? 경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경계선. 결국은 여기가 만약에 50이었다, 그럼 여기도 50만큼 가는 거고. 여기가 만약에 30이었다, 여기 30만큼. 여기가 20이었다, 여기 20만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경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더 이제 예쁘장한 필렛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상태에서 보기 방식을 자 무릎 에 누르셔야 주고요. 여러분 아이스 파라미터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 요거 하는 방법은 앞에서 계속 설명했으니까 따로 지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요걸 활성화시키는 방법은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서파인 있죠? 이 스파인, 이 검은 선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경계선이 생성되는 게 보시죠. 이 UV 선이 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파인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생성되는 모양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음, 어떻게 정리해서 세우느냐에 따라서요. 음 만약에 어, 여기서도 뭐 바로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 라인을 만들어 써도 되겠죠 포인트 포인트 해볼까요 뭐첫 번째 포인트는 여기 잡고 그렇죠며? 두 번째 포인트는 여기 것처럼 잡겠습니다 오케이 프리뷰 아 이게 <웃음> 스파인 정의가 좀 그렇네요 그렇죠? 스파인이 이쯤에 있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 있다 보니까 아니면 여기 여러 옵션에 따라서 여러분이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스파인의 길이가 좀 짧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자, 누르고요 어 그럼 스타트를 조금 무한으로 해볼까요? 그냥 무한으로 프리뷰해보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쪽을 정리하기에는 여선이 여기까지 짧았던 모양입니다 이 하얀 선에 대해서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생성이 되는 겁니다 맞죠? 예. 스파인의 의미라는 것은 여러분 등짝에 하나씩 달고 다니는 거 있죠? 척추입니다, 척추 척추의 어떤 수직 방향으로 서쪽, 이렇게, 척추선이 있잖아요. 이렇게 척추선이 있고, 척추선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이, 덩짝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팔도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스파인에 대해서 이렇게, 선이 생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스파인이에요 자, 홀딩 커버 아시겠죠? 음. 자, 다시 올려드려요. 해놓고요. 만약에, 어, 좀더 뭐, 예쁘장하게 만들고 싶다. 가이드 해보죠. 뭐, 스케치를 그리셔도 되겠죠? 아, 근데 이게 면이 안 잡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쇼하고요. 음... 평면을 만들어서, 이 평면에다가 한 다음에, 음, 해보죠. 수합하고요. 음, 여기, 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들어와서, 뭐, 스프라인을 해보죠. 뭐, 요렇게, 요렇게, 뭐, 요렇게요. 자이 선을 뭐하면 되죠? 수영하면 되겠죠. 프로젝션 이 선을 이 파란면에다가 그 대신 얼롱 디렉션 한 다음에 이평면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 꽂겠다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원래 선은 하이드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선을 이 선을 뭐로 하고 싶은 거예요? 홀딩커브로 하고 싶은 겁니다. 자면 잡고요. 면 잡고 위로 홀딩 커브 이 선을 잡아주겠습니다. 스파이, 이 까만 선을 잡죠? 리뷰 하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형태의 어떤 다양한 형태의 어떤 필렛 유형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뭐이리 배려 볼 필렛 한번 쓰지 않, 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좀더 이렇게 커브를 이용해서 바로 어, 필렛을 제어해 나가니까 좀더 쉽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생성될 것인지를 미얼, 미리 예측도 할수 있고요 상히조죠자 그게 홀딩 커버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더 다른 기능이 되을때 보다 자, 첫 번째 서포트 잡고요. 두 번째 잡았습니다. 이러죠? 자, 뭐들어보죠 여기 보면, 어, 그냥 스파이만 한번 잡아보죠. 스파이만스파이만 잡으면, 어떻게, 이 로우가 활성화됩니다. 이스파이을 예를 들 잡았어요. 자, 로우가 활성화되는데, 일단 로우로 돌아가보죠. 로우라는 것은 결국 함수입니다. 함수. 함수인데, 어, 로 정의하는 방법은 뭐 g s d 수업 범위에서 좀벗어나긴 합니다만 어, 지금 컨센스라고 하면 1차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1차 방정식이 아 1차 방정식도 아니죠 방정식을 안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값이에요 그냥 50값 그냥 일정하게 50값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컨센스 프리뷰에 면 50이죠 근데 만약에 음, 리뉴얼 보자 이게 1차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0에서부터 음, 50까지 음, 50아 여기를 50으로 쓰고요 얘를 0으로 하겠습니다. 아, 이게, 어, 이게 0이 안 되나요? 필렛이 0이 안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에러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한5 그 정도로 주겠습니다, 그러면. 자, 필렛 5입니다. 여기는 필렛 50이고요. 결국은 정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죠? 1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 그럼 어디가 그럼 5란 얘기냐? 어디가 50이라는 얘기고. 이점 있죠? 이 거점. 여기가 5고, 여기가 50이라는 얘기예 반대로 5고면 이렇게. 얘기죠. 그럼 여기가 50이 될거고 여기가 5가 되는겁니다 그자 그렇죠? 일단 이렇게 해보죠 프리뷰 하면 여기가 지금 5에서부터 출발하는거예요 50까지 오는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렇죠? 쭉 안쪽으로 끌었어요 얘도 이 안쪽으로 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프리뷰 해보자 에러 나오고 있어요 값이 너무 작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5값을 한 20정도 잡아볼까요 자, 겠습니다 프리뷰, 하죠. 잘 되고 있죠. 결국은, 여기서부터, 이 구간 있죠. 요 구간이 지금 10에서부터, 아, 20였나요? 20에서부터 5 4사로 이렇게 쭉증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요쪽은 어떻게, 요쪽은 뭐 항상 그러면 20이란 얘기냐? 그런 거 아닙니다. 이쭉 정감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20부터 50이었고, 여기서도 50부터 쭉, 예, 값이 1차 방영식으로 쭉 증가되고 있는 겁니다. 쭉 증가되고 있는 거예요. 알죠 여기가 항상 뭐 20이고, 여기는 20 구간이고, 20부터 50 구간이고, 그 다음 50 구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죠2 0에 여기 20이, 그쵸? 20, 여기가 50이에요. 여기는 결국은 뭐 20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뭐 18, 17, 16, 이렇게, 그죠 1차 방영식으로 이렇게 쭉 증감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S타입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천히 정감했다가 천천히 가면 2차 방향식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음, 조금 더 이제 보장하 근데 만약에 어드밴스랑선 여러분이 나중에 롤을 따로 정의하셔야 됩니다. 정의된 롤을 끌어다 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티아에서 이제 롤을 정의하는 방법은, 뭐, 어, g s t 에서 정의하는, 쓰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난리지에서 수식으로 설계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기회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이세 가지. 그래도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예전에 없던 건데 이 l 플리시트라는 기능입니다. 아까 전에 Yes t y p e 쓰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어 만약에 그렇죠? Yes t y p e 하겠습니다. 어... 인스해보죠 이쪽입니다. 요. 거 이쪽은 뭐 5. 이쪽은 30. 했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반대로 다시 원래대로 음 이렇게 해보죠그리뷰 이렇게 되고 있죠. 예. 근데 만약에 이 값이 작으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이 e 이렇게 주면 상황에 따라서는 이 에러 나든지 아니면 발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잘 되니까 또 문제네요. 자이 정도 해보자 그러면 리니어 타입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에러 나오고 있죠? 아 분명히 이 정도 e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안 <웃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임플리시트 타입을 쓰시면 됩니다. 자 7번 있죠 음, 7번이 아마 요 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리미터 1이라고 되어있죠 리미터2 여기 2주고요 여기다 대고 20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자고요 프리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구간은 2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2로 유지가 되고 2에서부터 쭉 20까지 그 다음에 나머지 구간은 20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야 항상 일정 값을 가지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 어떤 거? 아주 작은 값도 줄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면 아주 작은 값도 줘도 에러가 안나고 있죠 그렇죠자로 <웃음> 타입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뭐 리니어 나지 s 타입 정도 쓰셔도 되겠고 어, 조금 음, 방향값을 아주 작게 주는 타입이라 그러면 이플시 타입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두 개까지만 쓸수 있어요 뭐 뭐 여러 개의 포인트를 추가할 수있냐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십시오. 마우스 오른쪽이 되나요? 안되고 있다는 얘기는 포인트 추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여기서부터 이 구간이 있죠. 이 구간의 어떤 음, 필레값의 증가량이 리니어 타입이랑서 직선 방식으로 증가되는 거고 자 큐빅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라는 얘기죠? 이 구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구간은 얼마다? 1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1에서부터 이 구간 20 1에서 20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에서 20으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증가됐다, 증가되고 있다. 그럼 이 나머지 부분은 얼마라 되겠죠? 이부분 20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리니얼한지 S타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체적으로, 리니어타입에서다르면 뭐, 전체적으로, 1에서부터 50까지, 전체적으로 쭉증가되는 거죠 S타입도 마찬가지죠. 서서히 증가했다가, 서서히 감소하는 것 차이 빼고는 전체적으로 다 되는데, 얘는 어떻습니까? 이 구간 세 구간으로 나누는 거죠.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 세 구간 나눠서 이렇게 가운데 부분만 선무사하게 이렇게 음. 리니어식이냐 아니면 음, 큐빅식이냐 여러분 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자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근데 이렇게까지 그렇죠? 이렇게까지 어, 필레처리하는 경우는 좀 드물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자네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건 세, 개, 네, 세 개의 세개 면이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쓰는 것이 바로 이 음, 트리탄젠트 플렛이 되겠습니다. 자 서포트 1, 그렇죠? 양 옆을 찍는 겁니다. 서포트 1, 서포트 2, 양땀을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거 어, 제거하기 위해서 음, 서포트 뭐,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파라미를 찍겠습니다. 이렇게요. 프리뷰 보면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다. 그죠 트림 트리머 서포트 1하고 2 양쪽에 있는 것만 영향을 받는 거죠. 바란면에 영향을 받을까요? 아니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자요 끝한 부분 선무사에 영결 할거냐 뭐 스트레이트 직선식으로 연결 할거냐 아니면 긴변에 맞출거냐 짧은 변에 맞출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뭐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은 스무사 해놓고 쓰시면 됩니다 OK 누르면 되겠죠 자이렇게요 물론 기존면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죠 GST 작업했다고 그러면 여러분 음, 하이드 되는 것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쇼하셔가지고 재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래쪽에서 줄수 있겠죠 죠그 자 그렇게 해서 이 세이프 필렛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상당히 공부하셔야 되는 양이 많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요 위에 있는 부분만 여러분이 이해하셔도 작업하시는 데는 뭐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좀더 예쁘장한 필렛 처리를 하고자할 때는 반드시 로우, 기능, 로우 기능을 쓰시면 되겠고요그 다음에 홀딩 커브 그리고 어, 경우의 수가 여러 개 생길 때는 반드시 페이스 투킵 에다가 여러분이 정확하게 어디다가 필렛을 적용할 것인지 음,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카티아가 경우의 수가 여러 개 있다고 러면 에라가를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